간만에 비가 오지 않는 화창한 주말! 가까운 섬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기분마저 상쾌한 출발 페달링! 그런데... 어? 짬뽕이 불기 시작했나봅니다. 페달링 달고 상쾌하게 엔젤링 달뻔했네요. 초록불에는 사행 또는 끌바 습관화해야겠죠? 두바퀴 씨! 그럼 안돼요. 안전주행을 명심, 또 명심하며 다시 페달링! 목적지는 인천 신시모드입니다 신도, 시도, 모도 세계의 섬이 대교로 이어진 곳인데요. 영종도에 있는 산목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면 자전거와 차와 도보와 시내버스로 섬 내를 여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두 바퀴는 전철을 타고 영종도까지 가기로 했는데요. 시작부터 험난하네요 공항 철도를 타고 운서역에서 하차 운서역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배를 타면 딱 맞겠다는 계산입니다 자전거 탑승은 전철의 가장 앞칸과 뒷칸 아시죠? 탑승시간은 주말 전시간대 평일에는 10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러시아원 피하면 돼요 운서역에서 산목선착칸까지는 약 5.5km 이동시간과 식사 시간을 계산해서 배 시간에 맞추면 됩니다. 배차 간격은 한 시간에서 한 대보다 짧으니까 걱정은 넣어 넣어. 섬에서 먹을 수 있는 메뉴는 한정적이라 운서역에서 점심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매콤, 캐카란게 땡겨서 간택당한 음식은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육개장! 팥국인가 육개장인가 문베동 육칼이랑 맛이 거의 흡사했습니다 매운맛은 많이 맵고요 양은 푸심했습니다 극강의 매운맛 주문했다가 자전거가 아니라 변기를 탈 뻔했죠 하지만 해장 가능하고요 섬에서 나오는 날도 들를까 고민도 됐습니다 매워서 식사 시간이 아주 길어졌는데요 10분 만에 선착장까지 째야 됩니다 자전거 길로 가는 방법은 없고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선착장으로 출발했습니다 뭐 쓰는 거야? 통삼장이 다른 거대신거죠 네. 사람들이고. 사람 사람들이로근 <웃음> <웃음> 왕복이에요? 다른 것만이에요 나오실 때 꺼내세요. 네. <웃음> 감사합니다. 이쪽 은서는 시간이 다른 거예요? 네, 달라요. 네. 배에 안 되실 분 계시면 끝쪽으로 오세요. 괜찮시요렁이 원정이라... 원정이라... 네? 그쪽으로... 사러 갑시다. 렁이두바퀴는 결코 자전거만 타지 않습니다. 섬에 간다는 의미에는 낚시와 해루질과 먹방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거죠. 혹시나 해서 다른 배 시간도 확인해 봤습니다. 홀수 저시간대에만 운항하네요 다시 낚시용 지렁이를 사러 낚시마트로 갔습니다 혹시나 낚시도 계획하고 있다면 지렁이는 꼭섬 밖에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주로 생지렁이 미끼가 아니라 염장지렁이 미끼를 많이 팔거든요 뭐 얼마나 작겠냐마는 최소한의 장비만 챙겨서 가보기로 했습니다 다이소 낚싯대와 저렴한 릴, 묶음추와 지렁이만 준비했어요 서둘러서 탑승구로 고고! 자전거 여행지답게 자전거 족이 꽤 많습니다. 와차 엄청 많다 진짜 장난 아요 그치? 그렇다고 섬 내에 자전거 정비센터가 있는 건 아니니 참고하세요. 자좀 네, 볼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마시고 가자 나. 응? 네. 두 바퀴씩 힙하네요 신도 초입에 전동 숲부터 대여소가 있습니다 대략 3시간에 5만원 정도 하는 것 같네요 일반 자전거를 대여해주는 힙하였다. 숙소도 있던데 아마 투숙객 대상인 듯 했습니다 섬내 도로에는 갓길이 있다거나 자전거 도로가 있다는 등 그런 자전거 친화적인 인프라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자전거 못지않게 백패커도 많이 오지만 차도 이용해 거리낌이 없네요. 곳곳에 공사중인 곳도 있지만 많지는 않으니 크게 염려할 일은 아닙니다. 신도에서 시도로 가는 길, 시도에서 모도로 가는 길은 어필이 조금씩 있습니다. 약간의 헤드핀이 있는 코스고 배에서 함께 내린 차량들도 많으니까 신도에서 주의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게다가 도로는 넓지 않고 전동 스쿠터 이용자도 많으니 더욱 주의하세요. 다행인 건 어필 구간이 짧다는 거죠. 굴바늘 아주머어요 아, 려주세요 오, 고 번이야. 앞보고 가라.